야, 딴데로 가자. 가서 죽게 돼. 네. 이 택시 타고 가자. 저 캠프 사이트 쪽으로 가서 베를린으로 갈래? 바로. 베를린 음, 먼저 갔다 음. 가자. 일단 나는 저 택시 가지고 와야 한다. 야, 후라이팬, 100... 이거 버릴까, 그냥? 후라이팬, 장식으로 들고 있자. 응, <웃음> 음, 100%인데. 100%면 장식으로도 쓰지. 아, 망치 필요 없는 게 맞네. 100%짜리. 이거, 이거, 시칼은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 놔두고 40, 23버리고. 아, 근데, 저, 출발하기 전에, 저, 식료품 좀한번 팔고 싶은데. 한 팔아라. 야, 불 좀비다. 그냥 가자. 뭐요? 이게 불 좀비 있다. 이소 쏠래. 화살 없어. 내 뒤에, 내 뒤에, 내뒤 화살 없지. 아. 야, 그냥 가자. 안 되겠다. 멀리 피할게, 일단. 근데 군용기 가려면 갈라... 반대인 것 같은데. 언톤도는 그거 안되지 뭐. 그.. 같은 무기끼리 합해가지고 수리하는거 안되지 아그렇죠아까네 음. <웃음> 아..아마 아, 근데 그 무기를 뽑아가지고 어! 씨발. 불 좀비가 두개인거 같은데 어 아, 씨발. 야 투명있는데 이한 근저 와들고 있는데 지금 야야야 야, 어? 야, 내 쪽에 와봐 화살 떨고 게 도망가라 일단은 도망가라 좀비 온다고 여기 사거리 바뀌냐, 설마? 응, 사거리 바뀌다, 여기. 다행네 여기 자전거 세워두고, 거줄게. 화살 뿌릴게. 95%. 야, 택시. 택시 10월. 아, 야, 택시 공격했다, 저 개새끼들이. 택시 깨겠다 어, 왜 차를 부수고 달리냐 얘들. 아, 씨, 하필. 하필 하트... 아야 경찰차 남아있다 이거 여기에 경찰사가 있는 경찰차가 있습 니가 다니 끌고 온거 아 그거 얼마 안남았는데 나 경험자 <웃음> 229자 차있다 얼마나 쓴거냐야 화살 이게 다 가던데 어네발 근데 여러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발음두발밖에 못받았는데 아 밑에 몇개 더 벌어놨었는데 일단 탄약을 약간 보충시켜도. 먹개는 그걸로 다 바꿀게. 누구 장전 완료. 야 보름이다. 보름이가야 빨리 도망가자. 야, 근데 화살 네개다 떨궜다면서 두 개밖에 못 쪘다니까? 나머지 이것냐? 잠깐만, 저스패팅이 뭐야? 아니, 그니까 네 개, 네 개, 분명히 네개 버렸는데. 내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 야, 빨리. 어, 잠 건데? 여기 찾았다. 있다, 여기 있대. 다행이네. 이거 없었으면 진짜 안 걸릴 뻔 했어. 야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 이 경찰차 있는데 저거 타고 갈래? 일단 경찰차 찾으러 가자 그 가스는 얼마 있지? 근데 모르겠다 십몇퍼 불... 남았을걸? 저 불타는 거 하나 죽이고 갈까 그냥 아 식료품 좀 한번 타고 싶긴 한데 야 식료품 나한테 많이 있다 뭐 89%짜리 감자칩 있는데 오호 오신다 그가 오신다 <웃음> <웃음> 그가 오신다 야 칼로 그냥 뛰여뿌라 멀리 가서 그으려고 지금 대기 가고 있다 이거 응 와이씨 볼은 다르다 야 개빠르다 어 볼은 개빠르다 고... 아 그래 니 네, 이거에서 랩작 하면 되겠다 니활 네. 있으니까 바로 랩작 해버리면 돼응 기모띠하게 음. 아 근데 스코프를 좀더 좋은 거달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음. 근데 눈이 붉게 빛나는 거참뭐 같다 보고 있어. 아야저 캠프파이어 챙겨갈까? 나두고 언니. 캠프파이어 하나 더만. 어피다나두어차피또 마...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도끼 있어서. 일단, 가자. 아, 잠깐만, 그러고, 이번 칸에 루거 넣어놨다. 잠깐만, 내가 병신짓을 했네. 먼저 캠핑장 들렀다가, 바로 군부대 갈래? 아니면 거기 갈래? 베를린 갈래? 음, 베를린을 먼저 갈까? 그까 약품 있다, 이거, 거기 아 에로이 몇발안몇발못면면 못쓰는 것도 있어 내구도 4포짜리가 말이냐? <웃음> 뭐 책? 아어있는데니나 아, 지금 캠프파이어 옆에 있어 일단 떠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밤인데 밤인데 랩작 하는 게안나을까 <웃음> 베를린 갈까 그냥 빨리 빠르게 가도 상관없는데. 랩이 조금 아깝다, 이게. 이거 랩? 랩 할까? 아이템 칸이 덜 정리돼가지고, 뚝배기를 못 깬다. 일단 입구 쪽으로 가고 있다. 경찰차 쪽으로. 경찰차 보인다. 응. 거기 있을게, 나. 소리 왔다. 내고 있을게 이 옆에 있다 아 호카 운도 나오지? 저기 했네 호카 운도 하나만 나왔으면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배터리... 얼마 인는데 가스 가스8퍼 남았네 얼마 못 가겠다 아그 가자 일단 그래도 뭐저 어디로? 캠프 바이어이 도로 따라서 가면 된다 내 아... 내가 내가 길 안내할게 달리고 있어라그 응. 근데 내가 길안 내려 해야 할것 같다. <웃음> 다리 한번 한 건너면 된다, 여기서 요런, 나도 아... 다리 한번 건너면 그냥 캠프장 나오는데, 거기 먼저 들렀다가 그거 나다 약간 보충하고 할까봐. 근데 캠프장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 활, 활은 있을 건데. 야, 이거 혹시 바퀴 없냐? 왜 이렇게 늦었거든요 그러게. 어, 이제 나아졌다. 자전거가 확실히 낫네 아니자전거 공격받은거 같다 내꺼 약간 말했었지 80... 83에서 38대 있는데 내손때 묻은 다전건데 어? 연료 다 했다 장이또 다른 오토바이 같은 거 있을 거다 얘기를말한다 자전거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자전거? 응 아프지 경제적이지 도로에다 세워야겠다 네, 자전거를 먼저 가서 랩다 하고 있어라 어난 잠깐 해체 좀 하고 물건 넣기게 응. 253 있는데 밑에 있는 이 흑성은 근데 뭔지 모르겠다 뭐주은건지 모르겠다 젠터플라이 나이프를 주었습니다 오케이 랩장 하고 있지? 지금 아마... 걸어가고 있다 음... 어디, 경찰차 찾았다. 많이 빠른데, 근데, 차가 확실히. 아까 텐 정리한다고 좀늦었더니 자전거는 화날 만큼 느리다. 그래도 괜찮지, 뭐. 그냥 속도보다 빠르니까 괜찮지. 아, 주새끼들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 빛나면 뭐해? 포토 <웃음> 버터플라이한테 두 방이면 죽는데, <웃음> 빛나면 뭐하냐, 씨발. <웃음> 아하. 그런가. 버터플라이드니까 두방컷 내는데, 빛나면 뭐함? 오. 샷건, 오. 보우다. 2번 오하마를 쓰고 있어야겠다 캠프장에 있대 어 지금 캠프장 어니 네 봤다 지금 또 활.. 활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네. 화살도 주었고 어.. 내.. 내 있을 자리가 없는데.. 어? 진대 주았다 우리 이제 스폰 장소 설정할 수 있다. 근데 하나더 있어야 한다 이거. 일단은. 예. 그런가? 그와 한방에 안 죽는다. 맞췄는데. 헤드 맞췄는데 한방에 안간다고? 이걸? 에그 29% 퍼 말이냐? 꺼져라. 야 손정등 한 중앙으로 돌리지 마라. 잘못하면.. 잘못하면은 뒤진다. 네. 그리고, 스폰속도 존나 빠르거든. 한둘씩 끌어서 조진했는데 저기, 불 좀비가 좀더 무서운데, 니가 죽, 쭉일래불 좀비가 있나, 어딨는데? 저 뒤쪽 편에. 쪽? 내 있는데 말고. 산성 어? 있데 석궁인데. 오, 개꿀. 야, 석궁, 석궁 써라니. 어, 그래야겠다. 저 테이블 위에 있다. 어, 발견했다. 6 6번에 심지어 내구도도 많다 내가 이래서 캠핑장으로 오지 소금, 쌉구리시 음식, 음식 필요하나? 음식? 어 필요하다 많이 그러면 나한테 와봐 네 감자칩 줄게 오. 우와 어이씨야디리해디디에어야침상은 침낭 주워라 어 잠깐만 공간이 없다 조금만 정리하고 감자칩도 떨고놓을게 여기다 어, 감자칩은 먼저 먹어야겠다 먹 먹고 나서 해야겠다 난, 난 그냥 40포짜리 먹을게 아이고 아니, 아니면 컴퓨터. 어디서 자살 한번 할까? <웃음> 물안 먹겠다. 산성 있다. 아, 산성 있다. 오지마라. 산성 있다. 오지마라. 불불 비치면 안 된다. <웃음> 야 불은 죽였나? 불 좀비는. 아니요안 보여서 못 죽였다 아직. 아야 아야 출혈이다. 봐. 됐다. 실은 했다. 뭐야 드레싱 다 썼나? 으 어이 미친 어 이거 이거 깡통 준비나놔라 깡통? 야니 네 옆에 니네 옆에 여기 에뭐 있는데 좀 미워 그..그냥 상관 없다 야 혹시 첫 쪼가리 주워놓은 거 있나 음. 아야 여기 아야 아이 씨깬들이거좀 죽어라 그냥 침낭, 침낭, 침낭, 침낭 깔아야 한다, 그러면. 침낭 어딨어? 우리 뭐, 여기서 한번 자까? 한번 자자. 좀비가 있어서 불안하긴 해도 난 죽는다. 홈 누르면 되지. 리스폰이 아니라. 아마, 어. 어, 됐다. 템은 내가 죽는다. 25포, 템 주워라. 아니 어 여기 활 있긴 한데 36퍼네 쓰레기다 음, 기다려봐봐 템정리 하고 있 <웃음> 빨간 진명 뭐야 여기 있다 불좀비 이거 씹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야 아, 이쪽으로 혹시나 말하는데 좀비 끌어오지마라 뒤진다 다뒤디 여기서 다 처리하고있고 었 화살은 쭈워놓을게 아응? 지금 죽고있는데.. 아.. 그거? 새로? 응 새로 죽는다는 말이었나? 응 지금 열심히 템을 붙고있어 경험치 3 6 1이 있다 미친 버터플라이 챙기고 농사 말리 찍었다 아 불안하다 주기적으로 이거 확인하면서 먹어야 <웃음> 잘못하면 뒤진다 까딱하면 훅 가요 열심히 템을 챙기고 있는 이모군 이모 쭈쭈쭈쭈쭈 아, 씨. 기는 새끼. 내가 니네 때를 뒤집어냈다. 꺼져라. 템 종이. 야, 야. 아직 안 됐다. 야냥성공 탄저 던져부라 그거는 좀 이따가. 네가 주워서 던져도 된다, 형. 내가 주워서 던질까, 나.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던지지 마라, 내. 파란 거 하나 던지자. 여긴 괜찮죠? 연막은근이 오래 안 가는 것 같다 종기 소리가 또 들리는데 또 죽었다 그거 얼마나 많냐? 내구. 내구도 내구도? 음. 49% 그래 49포. 많이 썼는데 10% 달았다 허, 진짜 오래 썼다 이거 진짜 오래 썼네와산순 좀비다 총으로 쏴도 되나 저거 쏴도 되는데 어그로는 끌지 마라 뭔 뭐, 총으로 쏜거야? 야, 억그로 죽여, 응? 됐다. 어 씨발. 죽였다. 깜짝이야. 이게. 아, 피해 안 갔지? 어, 팀, 템다쳤다 이제. 와, 씨. 정리하는데, 피가 얼마나 쓴 거야. 침낭 철거한다, 이제. 가자. 새로운 지역으로. 모더 무커에 브루스 울트라. 야, 일반... 어디, 어디에 집한번 지어야 하는데, 참. 음. 박스도 하나 만들고. 집 짓고 박스 만든 다음에 이것저것 해야. 빨리 베를린 가야겠다. 어저차 이제 연료 없다. 배차시킬까 해도 상관없는데, 그 내구도는 아껴라. 이랬거든. 게 그리고 폐차시키면 그 자전거도 빠여버릴거든 야, 자전거 그거 불빛이 있냐? 아니, 내 머리 위에 헤드랜턴이 있어 그렇다. 아 그건 또 어디서 좋았대. 헤드랜턴. 슬슬 해가 지는군요. 좋아,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아 그렇네 해가 뜨는거니 해가 지면 큰일난다 또 지면 안된다 이연속으로 진다 그러네 <웃음> 헤드램프 꺼라 이제 밝아졌네 어제꺼는 거는... 나중에 꺼야겠다 어제꺼는지 기 안난다 N버튼 눌러라 아 맞다 N이었지 V였는지 N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 N이다 내가 최근에 썼거든 그거 N이다 베를린. 야, 엑센사이즈 어... 3렙 찍으니까 달리는 게 니하고 비슷하다. 아뇨? 안녕? <웃음> 오케이. 괜찮네. 야, 벌써 니 뒤에 왔다, 나는. 지금 다시 스테미너 채우고 있다. 이쪽 과향 맞지? 응. 음. 맞네, 베를린. 앞에 보면 커다란 건물. 베를린 안에... 고속도로 관문이다, 여기. 으, 다리야 다리 다리. 어두고서두어 어, 군용 밀리터리 나이프. 나이스 모더무크에 모르속 어? gps 곧 할렐루야 이제 지도는 종이장을 만들어야겠다 응아그 gps는 뭐가 더 좋냐 근데 어 지형이 훨씬 더 정밀해지 오 그게 장점이지 야나 야, 바다에 빠진다 야야 야, 잠깐만 그거 버리면 안돼 백터다 망했다 야 버렸나 어 바다에 빠졌다 아야 내가 더 놀랐다 나 갑자기 바다에 빠졌다 갑자기 빠진거가? 묘기를 뿌리다 빠졌다 바다에 묘기를 왜뿌린는데 된장 자전거를 버리게 되었다 강제로 <웃음> 그래도 즐거운 자전거였다 잘 있어 방 즐거웠다 난도보로 가겠다 이제부터 난 지금 백터 주어서 너무 신났다 그리고 금융라이프 있으니까 이것도 갈아버려 아또 애들 눈이 빨간색이다 아직도 빨간 아니 텐데스 콜라 에너지밥 89% 오, 오케이. 59는 이제 신경도 안 쓸거다 야, 나 입구 쪽에서 총 추가로 주었거든 응 기모르띠아다, 어? 근육 라이프 하나 더 있다 혹시 모르니까, 아냈 쓸까? 어, 일단 챙길게 응. 17효퍼밖에 없긴 한데 챙길게 일단 <웃음> 철.. 쇳덩어리로 바꿔보라 그건 아니다, 이거 세 3개, 철판 세개만 있으면 토치 없이 수리 가능하다 그렇지 나중에 내가 철판으로 갈아가지고 수리해도 돼. <웃음> 그니까. 러 와, GPS. 개꿀인데. 컴퓨터 하드웨어 센터인데, 끼어다닌 놈이 있다네. 난 미친. <웃음> 거기서 끼어다니다. 감전 <감정> 당하려고. <웃음> 아, 진짜 엑서사이즈 3일 찍으니까 달릴 때의 부담감이 확 줄어든다. 너무 좋다. 어, 빠르다 오, 주워라. 잘 있어, 스위스 칼. 넌 필요 없다. 그럼 갈아버려라. 응, 나중에 수리할 때 써야 하니까 철판으로 가게. 아니, 빠르 빠루를 수리할 거다, 나는. 그러니까 철판으로 가르라고. 갈까? 아, 그냥 여기다 버릴래. 여기 철판 널렸다. 공사장, 그러고 여긴 도시니까 공사장도 있겠네. 안에 음. 못도 있고, 풀도 많고. 야 그러고 중앙에 구호소 있다. 저기 약품 많을 거다. 응 음, 굿. 소방서는 없나? 더풀문 베리스 소방서도 있을 거다 주변에. 소방서가 필요한데. 구호소 있다. 옷가게 있고. 어? 소방서다 소방서 나도 봤다. 와, 경찰차가 어? 두 대나 있네. 야, 얻었다. 뭐, 소방도끼? 어. 야, 꿀. <웃음> 잘 있어. 난 소방도끼 쓸 거다. 아, 오함마 버릴까? 오함마 버려라. 철로 갈아도 버리는 거. 아, 그래. 철로 갈아서 그걸 수리해야겠다. 와, 또 어벤져 발견했다. 아 <웃음> 이거 해체 어떻게 하지? 어? 무슨 해체? 소방둑... 아, 이거 오한마오한마 오한마 해체? 해체해보야겠다 그냥 아 여기 있네 어벤져한테서 뭐좀 뜯었다 스모크는 꺼져라. 쓸모없다. 오암마 철판이 두 개다. 이제 수리를 해야겠어. 폴리스하고 이 구호수하고 다 달려있으니까 여기서 약품도 뜯고 하면 되겠는데. 빠루랑 그거 수리했지. 아 근데 이 총이 너무 자리 차지가 너무 심하다 무슨 총인데 이거 그거 샷건 아 샷건 샷건 좀 많이 먹지 야 군중 나이프 하나 더 발견했다 내 구도가 조금 더 좋다 여기는 오또 좋은 더 좋은 거 발견했다 내 구도 뭔데 76% 짜리다 이번엔 오 내고도 수직 상승하셨다 공봉이다 공봉 아그 경찰 공봉 난 니, 니가 뭐래도 안 무섭다는 소방도끼가 있거든 <웃음> 어 산성은 무섭지 않을까 <웃음> 뒤에서 패면 된다 이게 맞다 이 베를린 요거 하수구 들어가면 이상한 거 있다 텔레포터는 위로 있다 어 그런게 있어 어 거기가 우리 최종표다 목이 맵에 우산은 왜 있지? 모더무코에 브루스 울트라 아뭐 내가 뭐하랬더라 해체하랬나? 응. 해체하며 지식을 습득하 캐러 진 많다 이거 아닌데 내가 뭐하랬지 요것도 아닌데 야 이제... 아 이거구나 박살 어째서... 냉장고에 저기 들어있냐 냉장고에 나이프가 들어있어요 <웃음> 냉동검이다. 어 냉동검이다 어또 어벤져다 나중에 나이프. 하수구 들어가볼래? 아니 갔다가 죽고 싶지 않다 아직 죽지는 않는다 어벤저를 또 주워버렸네요 아 역시 베를린 너무 좋다 <웃음> 이것저것 다 몰려있다 여기 의사가 있네 의사좀비는 의사 마구 죽여야겠다 어 감기약이다 의사양반 이곳이 아 안심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이제, 예, 쇠로, 그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 깁스. 깁스? 어, 요거 약, 약품 좀 챙겨줄 사람. 지금 못 간다. 지금, 군지역 어, 털고 어, 있고. 어, 어, 어 뭐야. 우몽이다. 대가리 깨붙다, 네가 그리고 주변 산성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가야 한다. 레이 쉬운데. 비타민도 있다. 생기겠어 오. 탄약이. 탄약이 더 늘었다. 어, 뭐야. 이 총은 뭐지? 아, 내꺼네. 나 폭발 어야 마체테 있다 조절아 어 조절아 우유는 우유 시 필요 없으니까 마체테 폭발물 있는데 <웃음> 폭발물 이 있다고 어 폭발물 있다 만드는 거 아니면 진짜 사용 가능한 거가 음, 당장 사용 가능한 게 있다 쓰, 쓸까 좀 남았다 이제 나후레쉬 필요 없다. 아.. 그것이 필요 없네 이제 마체때 주울게 백, 내구도 100%니까 어.. 폭발물 주웠다 됐다. 사용해보자 바로 그럼 루거는 버리고 루거보다 더 좋은 무기 찾아야겠다 안되겠다 공간동 쓰려고 고 싶다 왜 물이 5분 안에서 발견되는 거야 왜 자꾸 누거 타냐? 따버린다. 너무 쓸모없다. 경찰서에 내랑 똑같은 사건 하나 있는데 지금 경찰서 들어갈 아씨 삼성. 말이야? 와 삼성 죽기 전에 내지 얼굴 앞에다가 뱉었다. 100% 족보 바 있다. 겁나 아프네. 가격이. 그 필요한 사람 100% 초코바 어 필요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옷가게 앞에 못... 있습니다 야야 야, 이거 이것보다 배낭이 로그. 더 그거 하겠지 아이 후라이집 버리고 싶다 이거 콜바 매거진 오야 니가 들고 있는 그 탄에 탄약이들은 나타났다 어렵고 니가 들고 있는 탄하고 똑같은 탄약을 찾았다 진짜? 어 샷건 탄약이다 다행이다 근데 찾으면 뭐 아니야? 쓰면 <웃음> 되지 탄영이좀더 많아지면 여유가 있으면 좋을텐데 응. 그러면 좀더쓰텐데 지하도 들어가볼까? 혼자서 들어가라 <웃음> 지금 나는 당장에 키가 좀 없어 그래서 의료시설에 급습했다 아니 감기약도 있고 막 많더라 비타민도 있고 아 그래 지하도 오랜만이다 그래, 지하도 타, 다니다 다 보면 텔레포트 기계 있다 여기 기계가 있나? 그리고 아마 베를린쯤에 그거 있을 건데 텔레포트 할때 사용될 그거 하나 있을 텐데. 기어다니는 놈이다. 도끼로 마구 찍어서 죽였다. 아, 천이다, 천. 아, 근데 여기 베를린 여기 하서 그건데. 미로인데. 한번 빠지는 건뭐 나간다. 했나? 원래 미로 왔다. 올라갔겠다 뭐야? 약품이 안 나온다. 미치겠네. 나 약품 있는데 몇개 줄까? 비타민 있고 어? 어? 야야 야, 여기 구급차게 많다 구급차가 많은 뭐하는데 물약이 많이 여기 병원이거든 병원을 찾았다는 소리다 어... 난 드레싱 드레싱 하나 찾았다 드레싱 먹어라 정화의 알약 찾았다 어우 그건... 개꿀예 그리고 구급차 많다 병원... 병원도 찾았고 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약품... 어? 아이제 산성중기다 아... 기는 새끼 이거들 새끼가 응? 청소해 드린다 내가 예, 쐈다 감기약 어? 메디킷이다 아? 어? 메디킷 먹겠군 정화의 알약이 개 많다 여기 그 소독해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조, 정확히 뭐라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도 있고 바이타민 아니가? 바이타민이지 아 근데 슬슬 또 배가 고파지네 마실 거나 나이프는 엄청 자주 보이는데 그게 먹을 게 없단 말이야 손 비율이 왜 있다고 지고오겠 그래? 그리고 감기약 하나만 먹자 페인트볼 총 도대체 백신도 있다 여기 아, 예. 이거 몇시간 짜고 있는분이야 그러게 어 나도 구급차 발견했다 병원이네 예, 여기 백신인 있는데 이거좀 주워줄 수 있나 아이템 찾았다 아니 나 내가 쓸수 있겠다 프라이팬 필요 없으니까 버려야겠어 잼 라이팬 야니 네 발견했다 안녕 뭐이 쓰레기는. 뭐요? 이, 옆에는 다, 옆에는 다 털었다. 싹다 털었나? 야, 요 밑에 메디킷 있는 거왜안 줍냐? 이거 좀 줘봐봐, 와봐. 보인다. 요 책상 밑에. 저거 주워. 아, 저거였나? 응, 저거, 중요한 건. 작은 메디 메디킷. 그냥 빨간, 빨간 책인 줄 알았는데. <웃음> 어, 뭐야? 방금 소리 들렸는데? 템 정리하려 했더만. 그러니까. 어디지? 뭔 새끼야 어디 자꾸 좀비서 주다 메디킷은 주었다 일단 어디 응. 자꾸 뭐, 뭐 여기 옥산이니? 옷옷 뭐. 뭐. 뭐. 소리야 일단 고급차도 있으니까 여기에 바깥에다가 집 하나 짓자 이제 슬슬 야, 바 바깥에 집 짓고 싶은는데톱톱하고 도끼 다 했다이가 지를 수 있다 우리 맞네 그래 로르라 빠있다 100% 야 여기 와봐 또 내려와봐 응? 어? 사다리 사고 내려와봐 여기 들어와봐 창문 넘어서 이거 무우라 음식? 어? 100% 아씨 고관없다 잠만 하나 좀먹어봐야겠네 하나 먹어야겠다 또. 또 찾아볼게 음식 아 잠만 실수로 물 마셨다 하나 아, 뭐. 음식을 낭비했다낭비해버렸다 가서... 아! 골절이잖아 어. 괜찮다 깁스가 있다 나한테 에디즈도 있고 LH. 야 그거 캠프파이어 회수했었나 음, 일부 안 했다 너 남캐서 만든대 근데 올라아까짜증갔바깥에다가 군용칼. 난 빠르도 있는데. 도시 바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디 방향으로 나가지? 이 파쿠를 찍었나, 혹시? 아니, 아직 안 찍었다. 아, 그건 찍지. 그러면, 나처럼 그걸 할수 있다. 나처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아 저렇게 되는 거? 야 여, 여, 여기서 가스캔 있는지 한번 들아보죠 가스캔? 응. 야 여기 음식 많다 근데 안전한건지 모르겠지만 어벤점메고진도 찾았다 근데 어디서 계속 좀비 소리가 들리는다어내 두들겨. 두들겨 맞고 있는 소리다 아 그런 소리였어 <웃음> 100% 물 50% 23% 32% 뭐야? 야 이거 뭐냐? 뭐? 요거 봐봐 일로 와봐 잠깐만 야 음식만 하나 먹고 나도 지금 밥은 먹어야 하는데 일단은 요거 봐봐 그럼 뭐죽을수 있는 게 있는데? 뭐지? 잠깐만 야나 음식 야 이건 너무 아까운데? 수밖게 뭐지? 나중에 한번 보자 칩1 3포말이냐 이거 군용 칼이 왜 이리 많냐? 어 이거 뭐야 음, 어벤져 칼 어벤져 니주어라나 네 하나 있다 이미 칸이 없는데 어벤져는 주워놓는 게 좋다 안돼 이따 음, 이 물통을 깨달아. 버려야겠다 맛있건 넘쳐나기 때문에 맛있을 거요? 맛있 음. 건 솔직히 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넘쳐난다 이거 깜짝이야 됐다 야 일단은 밖으로 나가보자 고속도로 타고 나가야하나? 역시 그런가? 야 여기 바로 앞에 탑 벌릴 수 있으니까 이것 타고 갈까? 두 개나 그런가? 있다 어? 어벤져 탄창 아 좋고. 이거 타고 가자 운전해봐 어, 잠만. 앞에 게더 길만다. 나 이거 타자. 돌아올 때 걸어서는 된다. 며 야, 이거 타고 꺼야겠다. 난 내일, 남 포동 가야 되니까, 9시 반까지. 어우씨, 진짜. 운전 똑같이 되네, 진짜. 여기 운전은 너무 똑같아. 7시 20분까지 만날까? 저거 차 끼일 수도 있다 어야이건 탈출만 하고 끄자 나 빨리 자야 어. 된다 오늘은 이쪽으로 쭉 가면 탈출해야지 응. 안. 지도 못껴 응. 아니면 그 나무 같은 거 나무를 캐가지고 여기로 가져올까? <웃음> 사실 여기까지만 놔도 안전한 거다 안전하지 됐다, 여기서 세우자. 나가지 말고, 이거. 어, GPS, 저, 주울까, 나도? 어, 니네 하나 주워놔라. GPS, 편하다. 지도 버려야 되겠 그거 먹고, 지도는 버리고, 그거 먹고, M 눌러봐. 예쁘다. 클라스가 다르다. 나 여기 위에서 되다. 로그아웃 하자. 올라온나. 그래. 야, 아, 여기서 아, 살자. 50분간. 이 문에서 사자 그런... 그냥 래딱 바로 앞에 나무들도 있...